와 이걸 요마을 뽑았다고? 미친새끼 아니야? 나 진짜 욕박아도 되냐 이거 아니 미친놈 아닌가? 와 진짜 미친놈이다 이 오른쪽에서 뽑은 게요마이야 방금 오른쪽 칠선에 뽑은 거와 이게 영혼거울이 나와 나도 미친새끼다 이거 다 살렸어 크림 때문에 와 미친새끼야 미친새끼의 대결이네 진짜 오케이 음. 연 거를 뽑아 저희들이 같이 살진않는데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야 이거 동전 에펙시스 한다고 야 나한테 절정 절정을 준다고 대신에 동전 에펙시스 하려고 나한테 절정 절정을 준다고 소수하냐? 아니 나라면 절대 안하고 이 나라면 진짜 상상도 못할 플레이야, 아니 아니 이거 실화냐?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 이쪽 방향으로 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누웠어? 아이 아니 미치겠네 진짜 그렇게 버티네 이거 후방 가면 내가 지나? 뭐야 이거? 나왔어 나 이거 처음 봐! 솔라리안 프라임 주문 공격력 1 전투 양성 가능하다면 적을 대상으로? 내봐요? 일단 내봐? 질러? 저질러? 가라! 뭐가 되냐? 선형의물려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 <웃음> 오? 오 뭐야? <웃음> 한번더해봐오야 뭐야 이거 불 들어왔어 오 물약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잠깐만 야갓도져 잠시만요 야 그만 뽑아! 그만 뽑으라고 그만 뽑아 뭐하는 거야? 어 잠시만 나 죽어 이러다가 아 어, 어, 잠깐만 내아 매주... 어, 잠깐만 일단 일단 일단 뽑지 마 일단 뽑지 마 일단 맞췄어 일단 맞췄어 일단 맞췄어 오 기다려 아 어, 잠깐만 오케이 이겼냐 아 잠깐만 이거 내도 되나? 야, 솔직히 죽겠지. 솔직히 죽겠지. 솔직히 이거 내다가 막 들어오 무한 들어오해서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니겠지? 제발. 어불안 꺼졌어. 잠시만. 이게 살았다는 건데? 아, 이거 아니고. 아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된다고. 오, 제발. 하나 더 내. 여기서 끝내야돼 여기서 끝내야돼 영능치고 끝내자 제발 이겼겠지? 아 다행이다 와, 아, 진짜 나 뒤질뻔 했잖아 아 위험했다 어잘버렸어잘버렸어잘버렸어 잘 버렸어 잘 버렸어 제일 스레기버렸어 대박 사건 레전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또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차찰 버려서 난총차을 제물로 데스 윙을 소환 아아아아아아아아미지아 지랄 좀 지랄 좀 진짜 하나 찢었어 하나 찢었다고 진짜 지랄 받고 그냥 이거 뭐 데스팅을 서로 몇 번을 내는 거야? 어어 어? 넘네 넘어 <웃음> 아씨넘어 냉담이 안 나와. 아. 아. 아, 근데 억울하잖아. 억울해. 아니, 원래 불리한 건 맞는데. 제발 아니, 미친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신, 신은 신은 진았다 제발 제발 구엄마가 제 의미가 좀 덜하기 때문에 구엄마 먼저 아 이거 아! 그지는 소연이가 믿다. 이고게 뭘까? 이게 뭘까? 아, 진짜. 영어 <웃음> <이런 걸> 배웠네. 영어를 <웃음> <이런 걸> 배웠네. 이게 <웃음> 뭐야! <웃음> 누가 이런 거 다르쳐 줬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거 <웃음> 어떻게 배웠어, 이런 거? <웃음> 이게 뭐야? <웃음> 난 강추 문제 없는데, 이런 거? 줄게. 아 줄게! 아힐좀 해야지 아이고 달어 아이고 달다 아니 이게 뭐야 아 <웃음> <웃음> 양자택이 난적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가 아, 뭐야 구나 때도 던가구나 아, 아, 아, 이거 어, <목소리> 아. 아. 아, 이거 썼어야 되는데 아 이거 썼어야 되는데 아 이거 썼어야 되는데